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우리가 영상을 올리고 마지막에 넣는 썸네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모바비로 썸네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화면 캡처 기능과 이런 식으로 썸네일 테두리 혹은 이렇게 그라데이션 방법을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모르시더라고요 썸네일에는 각자의 생각도 다르고 영상의 스타일도 다르다 보니까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기능들을 활용해서 예쁜 썸네일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양한 영상 편집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배우러 가보실까요? 자 이렇게 모바비를 실행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기능을 보시고 응용을 하셔서 여러분들만의 예쁜 썸네일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화면 캡처 기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 캡처 기능은 꼭 썸네일 뿐만 아니라 이런 영상을 제작을 할때 내가 원하는 부분을 잠시 멈춰서 그 부분만 보이게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쭉 가다가 내가 만약에 원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골라서 미리 보기 창 밑에 보시면 카메라 표시 보이시죠? 요거를 딱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스냅샷이라고 저장할 수 있는 파일이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미리 보기 창에 화면을 캡쳐를 하는 거를 캡쳐 또는 스냅샷이라고 합니다. 저장을 할때 뭐 이름을 마음대로 바꾸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장 이러면은 아까 내가 위치를 선택했던 곳에 저장이 되어 있고 파일을 그대로 다시 불러와 보겠습니다. 불러와서 원하는 부분 컷 편집을 하고 이 부분에 쭉 끌어서 이렇게 넣어주면 끝입니다 엄청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정지 화면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썸네일 을 만들 때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이렇게 썸네일만 만들 거니까 기존에 있는 타임라인 영상을 지우고 캡처한 이미지만 가지고 와서 타임라인에 다시 끌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게끔 멘트는 자유롭게 치시면 됩니다 폰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굵직굵직한 게 눈에 잘 띄겠죠? 하고 이렇게 키워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글씨가 잘안 보이죠? 그럴 때는 이렇게 그림자를 키워줍니다. 불투봉도100 하고 테두리 두껍게 하면 아까보다 글씨가 확연하게 가독성이 좋아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B 표시 눌러서 글씨를 조금 더 땡땡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되지만 이것도 뭔가 조금 아쉽다 하시면 은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필터에 들어가서 비네트 보이시죠? 비네트 해서 여기 이 종류 중에서 아무거나 딱 끌어와서 이렇게 끌어주면 이런 부분이 어두워지면서 글씨가 조금 더잘 보이게 되는 효과 이렇게도 할수 있고요. 아니면 은 그냥 검은색, 단색 배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기존에 있는 이미지 위에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클릭을 해서 불투명도를 살짝 조절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화면이 어두워지면서 이런 글씨가 더 보기 좋게 예쁘게 되어 있죠? 그리고 테두리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는 여기 다섯 번째 스티커창에 들어가신 다음에 퓨처링에 들어가셔서 사각형 보이시죠? 이 사각형을 쭉 끌어와 줍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테두리를 클릭하신 다음에 없음에 들어가서 줄 굵기를 제일 굵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페인트 들어가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색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벌써 테두리가 생겼죠? 그리고 채우기 색을 다시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나서 불투명도 이렇게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늘려줍니다 자, 이렇게 테두리까지 만들었습니다 또 만약에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은 요즘 조금 많이 사용되는 뭐 정보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썸네일 보시면은 검정색으로 한 다음에 글씨를 좀돋 보이게 하잖아요 그렇게 검정색 그라데이션 넣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그럼 먼저 제일 마지막에 도구창을 들어가줍니다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 하이라이트 및 숨기기 그러면 이렇게 여기 지금 검은색 직사각형 보이시죠? 요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위치를 맞춰줍니다. 그래서 마스크 속성에 들어가신 다음에 패더링을 쫙 늘려줍니다. 그러면 은 알맞게 번짐 표시가 나옵니다. 일단 100%로 쫙 늘려주면 요렇게 보시면 아까보다는 좀 나아졌죠? 그리고 불투명도를 살짝만 낮춰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글씨 배열도 한번 바꿔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글씨 기울이는 도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더 눈에 띄는 썸네일을 만들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응용을 해보면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을 노란색 혹은 또 글씨를 키워서 이렇게 만드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썸네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